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법 제2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7강도 제3장 해상위험과 해상원해 중에서 어, 공동해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 이번 시간에는 공동해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동해손의 종류는 첫번째 공동해손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요 어, 선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박에 대한 공동의 손 희생으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투하와 어, 투하와 공동 안전을 위해 위한 희생에 의한 선박 손상, 또 선내 소화 작업에 의한 음, 선박 손상, 이미좌초 이초를 위한 기계와 보일러의 손상, 선박 보양을 위한 선박의 열실 해소, 연료로 사용된 선박의 자재 및성형품 하역 작업 시 연료와 성형품의 열실 해소.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이제 주로 소개하는 것은 그동안 팔레 등을 통하여 어, 인정이 되어 온 것들인데요. 어, 먼저 투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하는 위험에 조화했을때 선박을 가볍게 하거나 구조할 목적으로 덧대 어, 원재, 삭구 돛과 어, 같은 선박의 속구를 받아에버리는 이런 것을 투하라고 제티시다 두 번째는 투하와 공동 안전을 위한 희생에 의한 선박 손상인데요. 공동 안전을 위해 행해전 희생에 의한 또는 희생의 결과로서 선박이나 적하에 발생한 손상과 공동 안전을 위해 투하할 목적으로 여러분은 선박의 장부나 기타 개구로 흘러들어온 물로 인해서 발생한 선박이나 적하의 손상이 공동 안전이 되겠습니다. 어, 선박의 손상은 선박 속구의 투하로 인한 열실과는 별개로 그에 추가하여 투하를 위해 절단한 돛대를 해난으로 인해 투하하지 못한 경우에도 희생에 의한 손상으로 봅니다. 어, 투하를 위해 열어놓은 창구를 통해 바닷물이 들어와 선박의 엔진이나 기계에 손상을 입은 경우에도 공동의 수인 인정됩니다. 이미 손상을 입은 난파물의 희생은 공동훼손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어, 사고로 인하여 이미 유시, 유기되었거나 어, 실질적으로 멸실된 선박의 난파물이나 그 일부의 절단에 의해 생기는 멸실배수는 공동훼손으로 인정되지 배상 않습니다. 다음은 선내 소화작업에 의한 선박손상인데요. 선내의 어, 소화작업, 불을 끄기 위한 작업으로 어, 물 등이 이제 유입되면서 선박이나 화물의 손상, 화재가 발생한 선박을 해변에 좌초시키거나 고일로 선제, 선저에 구멍을 뚫어서 발생하는 손상 등이 이러한 사유에 속하는데요. 다만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연기 또는 열에 의한 손상은 대상하지 않습니다. 어, 다음은 이미 좌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공동안전을 위해서 선박을 해안에 오히려 좌초시킨 경우에 선박이 자연적으로 해안에 좌초될 수 있었는가를 묻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한 멸실 훼손은 공동해손으로 인정됩니다. 운송 계약서에는 대부분 1994년 어, 요크엔토프 규칙에 따른다는 공동해손 약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좌초의 경우 그 불가피성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해손으로 인정됩니다. 이미 좌초된 선박을 이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박의 멸실 배수는 공동회선으로 역시 인정됩니다 다음은 이초를 위한 기계와 보일러의 손상인데요 좌초되어 위험한 상태에 있는 선박을 다시 부양시키는 과정에서 기계와 보일러의 생긴 손해나 그와 같은 손상의 위험 속에서 공동안전을 위하여 선박을 다시 부양시키려는 실제 의도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 입증된 때에 공동훼손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 선박이 부양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중에 있는 기계와 보일러를 작동함으로써 야기된 멸실훼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동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아, 여섯번째 선박 부양을 위한 선박의멸실훼손의 경우인데요 선박이 해안에 있고 적화와 선박의 연료 및 선용품 또는 그 일부가 공동훼손 행위로 양화되는 때 선박을 가볍게 하는 부대비용 부선 사용과 재선적 부대 비용 및 그로 인해 발생한 물실 회수는 공동 해수므로 인정됩니다. 다음 은 기계와 보일러의 손상에 추가하여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해 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박의 연료와 선용품의 물실 회수는 공동 해수로 역시 인정됩니다. 또 연료로 사용된 선박의 자재 및 선용품의 경우도 공동 해수이 되는데요. 위험시 공동안전을 위해 부득이 연료로 사용한 선박의 자재와 선용공단 그 일부는 선박이 충분한 연료를 준비하고 있던 경우에 하나여 공동의 손으로 인정 됩니다. 소비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료량은 선박의 최종 출발항에서 출항일자의 현재 시세로 계산하여 공동의 손에서 공제하게 되고요. 악천으로 인해 항해가 지연되어 거의 소모된 선박의 연료를 대신하여 선박의 자재나 선용품 또는 적화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공동해손행위에 해당됩니다. 1994년 로프엔토 부규칙은 적화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공동안전을 위해 연료로 사용된 적화의화재은 공동해손을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 선박의 자재나 선용품이 연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선박의 출항시 어, 충분한 연료가 공급되었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만 공동의 순으로 인정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하의 경우와는 달리 공동의 순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역작업 시 연료와 선용품이 멸실되었는데요. 화물의 취급, 양하, 저장, 재선정 및 적부행위 사이에, 행위 시에 야기된 적하, 연료, 선용품이 멸실되었으나, 이들 조치의 비용이 각각 공동해선으로 인정되는 때 하나여 공동해선으로 인정됩니다. 다음, 적하의 희생소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투하인데요. 투하, 투하와 공동 안전을 위한 희생에 의 화물 손상, 선내 소화 작업에 의한 화물 손상, 선박 구형을 위한 양으로 인한 적하의 멸실 해선, 하역 작업 등으로 인한 화물 손상, 공동해선 기금의 조달을 위한 화물의 매도 손해, 이런 것들이 적하의 희생에 해당이 되는데요. 먼저 제티슨 투하입니다. 선박이 폭풍이나 저화조등을 위험해 직면했을 때 공동안전을 위해 선박을 가볍게 하는 방법으로 적하의 전부또는 일부를 바다 속에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투하라고 합니다. 적하의 투하는 인정된 상관습에 따라 운송되지 않는 한 공동운송이 되지 않습니다. 상관습상 갑반적 화물에 속하는 적하의 투하는 공동의손으로 인정되지만 상관습상 갑판적 화물에 속하지 않는 적하를 갑판에 선적했다가 공동안전을 위하여 투하한 경우에는 공동해소 희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다음토 투하와 공동안전을 위한 희생에 의한 화물선적입니다. 공동안전을 위해 행해여진 희생에 의한 또는 희생의 결과로서 선박이나 적하에 발생한 손상과 공동안전을 위해 투하할 목적으로 열어놓은 선박의 창구나 기타 개구로 흘러들어온 물로 인해 발생한 선발이나 적화의 손상은 공동의 순으로 인정합니다. 어떤 화물을 투하하기 위해 옮기는 과정에서 다른 화물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투하나 희생에 의한 손상이 되고, 투하를 위해 열어놓은 창구를 통해 들어오 바닷물에 의해 다른 화물의 손상을 입었다면 투하의 결과인는 공동의 순이 됩니다. 다음, 선내 소화작업에 의 화물 손상입니다. 선내 소화작업에서 물 또는 기타로 인하여 선박이나 화물에 발생하는 손상, 화재 발생 선박을 해변에 좌초시키거나 고위로 선제의 구멍을 뚫으로에서 발생하는 손상은 권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연기 또는 열에 의한 손상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아, 다음은 선박 부양을 위한 양하로 인한 적하의 멸실 회수인데요. 선박이 해안에 있고 선박과 적하, 적하와 선박의 연료이 생명품 또는 그 일부가 공동훼손행위로 양화되는 때 선박을 가볍게 하는 작업의 부대비용, 부선사용과 재선적의 부대비용이 그로 인한 이래 발생한 멸실훼손은 공동훼손으로 인정됩니다. 어, 다음은 하역작업 등으로 인한 화물수인데 화물의 취급, 양화, 저장, 재선적, 적부행위 시에 야기된 적하, 연료 또는 선용품의 멸실훼손은 이들 조치비용이 각각 공동훼손으로 인정되는 때 하나여, 어, 공동해손입니다. 1994년 요크엔토 규칙 제 8조가 해안에 좌초되어 있는 선박의 우양과 관련한 작업 하역작업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이 규칙은 공동해선을 인정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역작업과 관련한 특하의 정상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여 6번째는 공동해손 기금의 조달을 위한 화물의 매도 소해인데요 분담이익의 일부가 2부 그 기금을 제공하지 않는 때, 보험 대차 증세나 기타 방법으로 필요한 기금을 조달하는 비용 또는 그 목적을 위해서 매도된 화물의 소유자가 입은 손해는 공동 손해입니다. 다음은 운임의 위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해 인해 인하여 발생한 운임 손해인데요. 그것이 공동 훼손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때, 또는 화물의 멸실 훼손이 공동해손으로 인정되는 때야, 공동해손으로 인정됩니다. 운임취득자가 운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했어야 했지만, 희생의 여유가 지출하지 않았던 경우는 멸실된 총 운임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화물의 도와 공동 안전을 위하여 적화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선내의 화재 소화 작업 중 물에 의한 화물의 손상 등로공동해손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화물의 도착지 항구에서 운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공동훼손이 됩니다. 다음은 공동훼손 비용 소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해상사업에서 선박 등의 재산을 전손으로부터 보존할 목적으로 선주가 지출한 비용을 얘기하데요공동해상사업의 보존을 위해 위험작용 시에 정당하게 지출된 모든 일회적인 비용은 공동해상분담금의 대상입니다. 어, 예를 들면 위험상태에서 좌초된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을 부상시키기 위해서 어, 선박을 가볍게 하려면 적화를 양화하기 위해 부성과 부도노동자 예인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작업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공동외선 분담금이 대상입니다. 그 항의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에 의해서 비례 분담하게 됩니다. 공동의선 비용 중 중요한 것은 구조비용과 피난한 비용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구조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구조이든 계약구조이든 구조로 인해 해상사업의 당사자들이 지출한 비용은 구조작업이 공동해상사업에 관련된 재산을 위험에서 보존할 목적으로 착수된 범위에서 공동의승으로 인정됩니다. 1906년 MIA에서는 계약에 의해 수행된 구조의 보수만 공동안전을 위해 지출된 때하나의공동의승으로 인정을 하고요. 계약과 관계없이 구조자에게 지급되는 구조재정액은 공동의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공동안전을 위한 구조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공동의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994년 요펜토브기칙 제6조는 국제적 통일성을 도모하여 공동항의에 관련된 재산을 위험에서 보존하기 위해 창수었던 구조작업은 계약에 어, 의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어, 공동훼손으로 인정된다고 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안전에 관련된 거이렇게보각죠다음은 선박 부양을 위한 부대비용인데요. 선박이 해안에 있고 적하 선박의 연료, 선형폼단 그 일부가 공동훼손 행위로 양화되는 때 선박을 가볍게 하는 부대비용, 부선 사용과 재선적 부대비용이 그로 인해 발생한 열실 배손 공동해선으로 인정됩니다. 작업비용에 대한 공동해선은 선박의 조화초시 부양작업이 공동해선으로 수행되는 경우에 하나의 인정됩니다. 공동해선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공동해선으로 보상되는 것은 부대의 비용에 한한다고보습니다 선박이 해안에서 위험상태에 빠져있는 동안 양화된 적화과 부선으로 목적지까지 운반되는 경우 통상적인 운송과정에서 화물을 어... 양육하는데 부선이 사용된다면 통상적인 부선 사용료는 공동해선에서 공작이 됩니다. 다음은 피난한 비용인데요. 선박이 사고로 인해 피난한이 긴급기항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도선료 입항비, 항만 사용료, 적카의 양화 비용, 창고 보관비용, 출항비용, 공동해선 행위 지점까지 회항비용 등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1906년 MIA와 1994년 요크 엔토 규칙은규정이좀 차이가 있는데요. 공동해손으로 인정되는 피난한 비용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라 증산되는 때와 1994년 요크 엔토 규칙에 따라 증산되는 때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994년 요크 엔토 규칙 제10조는 입항 이유와 관계없이 이례적인 비용 모두 공동해손으로 인정하도록 하니다 있습니다. 반면 1906년 MIA에서는 공동안전주의를 기초로 안전을 달성할 때까지의 비용은 공동해송으로 인정하고 을 있습니다. 우연한 사고로 피난항에 입항하는 경우에 적할 양육비용까지만 공동해송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또 손해사정사협회실무규칙 즉 영국의 건석은 창고임대료는 화물에 대한 특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고 재선적 비용 및 출항 비용은 운임에 대한 특별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4년 요코 엔토프 규칙의 해석상 피난한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4년 요코 엔토프 규칙에서 공동해송으로 인정되는 피난한 비용은 사고, 희생 또는 기타 이례적인 상황, 상황의 결과 공동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한 선박의 피난한 입출항 비용입니다. 두번째, 피난항이나 피난장소에 정박한 선박이 그 항구나 장소에서 수선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항구나 장소로 회항하는 경우 제2의 항구나 장소에 입출한 비 임시 수선비와 예인 비용을 포함한 회항 세번째, 선박의 회항으로 인해 발생한 항의 연장기간을 포함한 피난항에서 선원의 임금과 분양 네번째, 선적항, 기항항 또는 피난항에서 공동 안전을 위해 필요한 또는 희생이나 사고로 야기된 선박의 손상을 수선하기 위해 선상 처리나 양하가 필요한때 적하 연료 선용품의 선상 처리와 양하비용. 다섯 번째, 화물 연료 또는 선용품의 처리 비용이나 양화비용이 공동 훼손으로 인정되는 경우이 보관, 합리적으로 지출된 보험료를 포함한 보관 비용, 또 재선정 및 적부 비용이 이러한 피난한 비용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피난항에서 선원의 임금, 부양비에 소비된 연료와 수용품에대사아 되겠습니다. 선박의 피난항, 피난장소에 입항, 선적항, 선적장소를 귀향하는 경우 입항비용이 제10조A항에 따라 공공수으로 인정됩니다. 선박이 야기된 항의 연장기간이 지출된 선장과 선박 직원 및 선원의 임금, 부양비에 또 어, 소비된 연료소년품은 그러한 장수, 항구나 장소에서만 공동해송으로 인정됩니다. 어, 1906년 MIA에서는 피난항이 있는 동안 선장과 선원의 임금, 부양비와 같은 비용에 대해서 공동해송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비블리약정서 Non-separation a g r e e m e n t 에 대해서 알고있습니다 공동해송과 관련하여 항의 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선박이 피난항에서 수선이 실시되 경우 선적된 적화는 수선 완료 후 항의 준비가 될 때까지 피난항에서 계속 보관하여 공동항의를 계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적화를 다른 선박으로 지연 없이 어 원래의 목적지까지 계속 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러한 계속 운송에 의해 공동해석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데 합의하고 있는 특약을 비분리약정서라고 하는데 이런 비블리 약정서에 의하면 계속 운송으로 인해 공동 항의가 종료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속 운송이 없었던 경우에 적하가 비난 안에서 정당하게 보관된 후, 원래의 선박으로 목적지까지 운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항목, 선원의 임금, 부양비, 연료, 선용품에 대해 공동의 선 분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러한 비블리 약정서의 표준서시의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본선의 적합 또는 일부가 다른 선박, 선박들 또는 운송 용구들에 의해 원래의 목적지까지 계속 운송되는 경우, 공동훼손의 권리와 책임은 그러한 계속 운송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적용되는 법률이나 운송 계약서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기간, 이해 관계자들이 그와 같은 계속 운송이 있는 경우, 원리의 선박에 의 항해가 계속된 경우 거의 동일한 입장이 있도록 하느냐 목적이 있다. 관련 재산의 공동회선에 대한 분담의 기초는 목적지 이전에 매도되거나 달리 처분되지 않는 한 원리의 목적지에서 인도시 가입니다 그러나 적하의 어떤 것도 어 본선으로 계속 운송되지 않는 경우에 본선의 적하의 영화를 완료한 일자의 실제 가액을 기초로 본선은 분담한다. 이렇게 보통 표준서식을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수선에 비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1994년 요코엔또부규직 제14조는 어, 선적한 기항항 또는 피난항에서 실시되는 임시수선을 다음과 같은 두가지범 경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동안전을 위해 실시되거나 공동훼선 희생으로 인한 손상이 되어야 실시되는 임시수선 공동훼손 또 공동훼손으로 인정됩니다. 항의의 완성을 위해 실시되는 임시수선은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절감액을 고려하지 않고라는 규칙을 규정에 따라 선주나 보험자의 그와 같은 절감액을 무시하고 공동회선 비용으로 지출되지 않게 된 금액까지 임시수선비 전액이 공동회선으로 인정됩니다. 공동회선으로 인정되는 임시수선비는 신고교환차익 문제없이 전액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체비용이 선박이 피난 항에 입항 중 경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동해송 분담금이 절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비용을 대체 비용으로 간주하여 절감된 비용만큼 공동해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994년 요코하마 토 국제 배부조는 공동해송으로 인정되어서 다른 비용을 대신하며 제출한 추가 비용은 공동해송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추가 비용은 다른 이익에 대한 절감과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어, 그로 인해 어, 지출을 피한 공동 항송 분담금의 금액을 한도로 인정된다고 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해 관계자에 대한 절감액의 관계없이라는 말은, 어, 대체 비용으로 인한 비용 절감액의 비율에 따라, 공동 항의의 이해 관계자에게 대체 비용을 배분하는 손해 사정사 협회 실무 규칙보다 1994년 요크 엔터부 규칙이 우선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대체 비용은 공동해선 분담금이 면제된 금액까지만 공동해선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대체 비용의 지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대체 비용의 채택으로 비용이 절감되었고 운송 계약상 선주에게 책임이 있는 비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난항에서 실제 지출하여 공동해선 분담금보다 더 많은 비용으로 손상 선박을 피난항에서 수선 비싼 항구로 예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절감된 전체 공동해송 분담금액을 한도로 예인비용과 필요한 임시수돈비가 대체비용으로서 공동해송이 변진됩니다. 다음은 공동해송 기금에 대한 기타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해송 분담금은 2% 수수료 등에 대해서 어, 요크엔토크 규칙 제20조에 나왔는데요. 어, 선장, 선박직원 부원의 임금, 부양비 및 항해 중 대체되지 않는 연료와용금을 제외하고 공동해선 분담금에 대하여 2%의 수수료와 공동해선으로 인정됩니다. 공동해선 분담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매도한 화물 소유자가 입은 자본손해는공동해선으로 인정됩니다. 공동해선 분담금의 보험가입 비용도 공동해선으로 역시 인정됩니다. 선주가 공동해선을 선언한 후공동해선 분담금을 지출하였으나 그러한 비용에 의해 구조된 재산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전손이 다 선주는 그와 같은 공동해선 분담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선주는 그러한 비용에 대한 비보험이익을 갖게 되고 그와 같은 공동해선 분담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공동해선 분담금 보험은 GA d i s b u r s e m e n t i n s a s 라고하겠습니다 다음 공동해선 배상액에 대한 이자인데요. 비용 희생 및공동해선에 부과된 분담금에 대한 이자는 공동해선 정산세의 발행일 이후 3개월까지 연 7% 이후로 인정되고 분담 이해관계자에 의한 선급금 또는 공동해선 분탁금은 분할지급금에 대한 그상당액을 공지하게 됩니다. 공동회선 정산서 작성과 분담금의 배당완료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요그 과정에서 공동회선을 처리하기 위해 공동회선 분담금을 지출한 선주와 공동안전을 위한 공동해선 희생의 당사자들은 나중에 공동회선을 분담하게 되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비해 전시간 분리가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동회선 정산서의 작성일자 후 3개월까지 비용과 희생 된공동외손 배상에 비이된 7%의 이자가 공동외손분당금으로 인정됩니다. 1974년 요크앤토프 규칙에서는 정산서 발행일자까지의 이자가 공동외손분당금으로 인정되었으나 1994년 요크앤토프 규칙에서는 여기에 추가하여 3개월간의 이자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산서 발행 이후 분담금이 정산 되는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어, 그 기간에 대한 이자 계산 기간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정산의 편의를 도모하있입니다 어, 이자가 적용되는 시점은 공동훼손 분담금은 선주가 비용을 실제 지출한 날부터 어, 적하의 경우 희생되어 도착하지 못하거나 강가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에는 적하의 최종 양하일로부터 계산합니다. 공동해선이 최종 분담되기 전의 중간에 공동해선 기금을 위한 공탁금이 공동해선 이해관계자에게 요구되는데 그러한 중간지급금은 실제 지급시점부터 이자가 계산되고 그 이자는 전체 이자에서 공제됩니다 어, 다음은 공동해선 정산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정산 비용을 포함하여 정산서를 작성하는 데 지출된 비용은 공동해선 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모든 분담인에이 보상됩니다. 1994년 요코엔토 프로그램은 명문 규정이 없지만 공동해손을 처리하는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공동해손 분담이 되도록, 되도록,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은 공동해송의 손의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 오늘 퀴즈는 1906년 MIA상 공동해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으로 제27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